이정 과정과 정보처리 과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브랜드 는과 외부 탐색을 통해 알는된브랜트를 평가하고 자신의 욕구나 가치에 부합되는 우리 린교시때였나요 여러분 지금 한 교시가 더 남았는데 오늘 신입생이든 제 친구가 집에 오면 학교를 보여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남은 하나는 이따가 밤에 와서 이따가 저녁에 와서 들을 거예요. 이게 참 말로 할 수가 없어. 야, 인지 위덕. 끝보다 강기. 신나? 아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연유 바게트? 여기가 복지관. 여기가 바게트는 아, 아, 2층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연유바게트가 있는 곳. 짜잔. 여기가 내가 주로 있는 물을 좀 넣을게 게 아니야. 그교에 다시 다닐 나를 기약하며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맞아. 2번이네 인증번호 검증 2번 혐의 열립니다 손잡이를 담겨 보건니다 된장, 두부, 호박, 밥가슴살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봤던 커머 시험이 합격 발표를 했던 날인데 제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뭐 알림이 와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저 시, 필기랑 실기 한 번에 다 붙었어요 대박 주식이 얻어 터져서 조용히 해! 김초로 정목 빠진 게 저희는 운동한 거예요 운동한 게 운동한 법이야? 이거 팥뿌리는 한번 씻어가지고 물에 잠깐 담궈서 흙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건조했다가 나중에 육수 같은 거낼때 넣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잠깐 물에 담가 줄게요 Thank you. 오늘 아빠 생신이어가지고, 어제, 어제 생신이셔가지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외식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냥 검정색깔 티에다가 바지, 흰색깔 편한 거 입어줬고, 아직은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코트를 입었어요. 이거 몇 a 이 s 썼냐? <오, 정말> 맛있다, <S> 음, 맛있다. 좀 음, 들음 되지 않아서 사실 맛있는데 마지막에 먹으면 너무 느끼고 뭐 줄여보고 줄여 저희 그러면 이거 보고 라면 좀 해주세요 친구 침 깍두기만 운전 응. 아니 여기가 크리시고 보드가 뭐, 이게 달아가기 때문에 음. 이 음지, 음지가 이만해 겁단하아 그때한짝놀이예요 뭐 enfin 엄마가 어떻게 지 아, 집에서. 여덟시 반. 저저 방금 시계 줄 빼다가 이렇게 쾅 찍었는데 그 뾰족한 부분이 콱 찍혀가지고 피가 나서 이렇게 해놨어요. <목소리도> 아, 그냥 비는 <다니는> 거 아니지? <목소리도> 아, 오늘 당연히 씻지.